언더고. 네. 경험하다. 좋아요. 그다음 26번은요. Undertake. 네. 무모한테 책임을 지다. 그렇지. 책임을 지다. 떠났다. 좋아. 자, 그다음에 그 밑에 27번이야. Exhale. 해. Exhale. 아, Exhale. 예? 네. 공기를 내쉬다. 그렇지. Independent. 독립된. 그렇죠. 그렇지. 좋아요. 그다음에 340번. 4 0번 inev in, inevitable. 아, 피할 수 in, 없는. 그렇죠, 그렇죠. inevitable. 네. inevitable. 어, 테이블이 아니라 어을 발음이 나요. 아, inevitable. In 네, 그렇죠. in inevitable. 45번 immoral in 부도덕한. 그렇죠. 부도적한. 그렇죠. Yeah. 46번 그 illegal 불법 어, 46번이야. 아, <웃음> 바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레 일레벤트 r e l e v a n t Irrelevant. i r 그렇죠. 예. 뭐, 뭐 상관이 없는 그렇죠 Irrelevant. Irrelevant. i r r e l e v 한 n t 을 r r e l e v a n t Irrelevant. i r r e 리 e v a n t i r r e l e 을 a n t Irrelevant. Irrelevant. i r r e